속보입니다. 오늘 목요일 오전 8시 13분 구나시리토에서 규모 3.7 진원 의 깊이는 9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최근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에서 계속하여 화산이 폭발하던 중에 발생한 이번 구나시리토의 지진은 캄차카 반도에서 쿠릴 열도까지 해저 활단층의 폭발이 이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4월 8일 5일 전에는 러시아 캄차카 반도 화산인 베지 미안니 화산이 폭발하였고 3일 뒤인 4월 11일 새벽에는 이번에도 러시아 극동 부리고리 캄차카 반도에서 가장 큰 규모인 시벨루치 화산에서 대폭발이 발생을 한 후에 이틀 뒤인 오늘 4월 13일 목요일 오전에 이번에는 쿠릴열도 군나시리토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쿠릴해구에서 대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 남쪽 사할린주에 딸린 쿠릴열도에 속한 구나시리토의 오늘 지진 이전에도 어제 4월 12일에는 홋카이도 도카치 앞바다에서 규모 4.3진원의 깊이는 10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4월 10일에도 일본 홋카이도 쿠시로 북부지역에서 규모 1.9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하루 전날인 4월 9일에도 홋카이도 아바시리 지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을 하는 등 최근 홋카이도와쿠릴열도 그리고 캄차카반도에서 연속 군발 지진과 화산 폭발이 발생하는 중입니다. 관련하여 일본 내각부는 최근 지진이 발생 중인 홋카이도 그리고 이와태현에 걸친 앞바다의 일본 해구와 쿠리레구에서 거대 지진, 해일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 규모를 추정해 발표했는데 이곳에 각각 규모 9.1 규모 9.3의 대지진이 각각 발생했을 경우를 상정했으며 도쿠와홋카이도 각지에서는 10m가 넘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일본 해구 인근인 홋카이도에서 13만7천 명, 아무리현에서 우 4만1천 명, 이와테현에서 1만1천 명등 홋카이도와 도쿠, 간토 지역에서 총 19만9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오늘 4월 13일 지진이 발생한 쿠릴 해구 인근에서는 10만여 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